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치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하늘이 많이 높은데 보셨어요 하늘이 파란한데요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너무 많아요 하늘만 보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 있죠 이때 시원한 그늘에 누워가지고 책 한권 읽어보시는거 어떠세요 아 집이 좋다고요 <웃음> 네, 저도 집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읽는 것보다 한열 권씩 이렇게 한꺼번에 책을 구매해 쌓아놓고 하루에 열 권을 다 읽는 게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몰아서 보는데 그때마다 애션쇼를 향을 좀 많이 맞는 편입니다. 집중력을 요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열 권의 책을 읽으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는 음, 향을 피워놓고 옆에다가 디퓨저를 만들어 놓거나 또 페퍼민트를 백회에 찍어서 뭐 흡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어, 집중해서 열 권의 책을 어, 하루에 다 읽기도 합니다. 보통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면 열권정도 읽습니다. <웃음> 네. 요즘은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어, 책을 읽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권 읽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을날 시원하니까 책 읽는 것도 좋고요. 책을 볼때 집중력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실내에서 있을 때는 공기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이 부족하면요.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뇌에 굉장히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깔아지고 막 힘들고 졸리고 이러면 더더욱 집중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독서하기 좋은 가을날 디퓨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퓨저 병이 있습니다. 가끔 유리로 된 음료수 먹고 나시면 음료수 병 있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예쁜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퓨저 병을 구매할 수 있는 병을 준비했습니다. 디퓨저 베이스예요. 디퓨저 베이스 100ml입니다. 100ml를 디퓨저 병에 다가 따르고 디퓨저 베이스는 100% 아니에요. 요즘 이제 법적으로 그 에탄올이 99.9% 에탄올이 주종이잖아요. 그걸로 술을 만들 수 있거나 발효를 시킬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퍼센트가 좀 낮은 이 디퓨저 베이스로 따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넣을 건 유칼투스 스미티입니다. 스미티는 산소분자를 만들어내요. 청정지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니까 블루 마운틴이 나오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인 이 산이 블루색이 나요. 특히 유칼투스 나무의 종류가 한 100가지 이상이 넘는데요. 아직까지 다...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뭐천 가지라고 하는데, 어, 거기서 들은 내용은 한백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유칼두스 나무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에서 향기, 정류성분이 증발이 되면서요. 그 자외선, 태양 광선이 쫙 조이면서 서로 맞닿으면서 나는 컬러가 블루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향기가 이 유칼립토스 나뭇잎을 뜯어서 이렇게 향기 맡으면 향기가 너무 좋고요. 그 안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숨이 그냥 쉬어져요.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유칼립토스 스미티의 정, 종, 종류들은 다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책을 읽으실 때는 유칼립토스 유카, 스미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스미티를 이 디퓨저 병에 한 8방을 넣겠습니다. 8방을 넣고요. 레드파인이에요. 레드파인은 금강송이잖아요. 레드파인 향기를 맡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지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임을 많이 깔아지거나 커피가 필요한데 커피가 옆에 없거나 할 때는 늘이 레드파인을 제가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맡고 나면 아 에너지가 생기네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찍어서 계속 향기를 맡고 나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도 생겨야 되지만, 이 에너지가 있어야 많이 어, 독소하기가 쉽거든요. 레드파인도 8방. 8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집중력 하면은 애쉬온쇼 중에 제일 유명한 애쉬온쇼일이 제라늄이에요. 이 제라늄 애쉬온쇼일은 집중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웃음> 총 8방울, 8방울, 16방울을 넣었어요. 이 제라늄은 10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라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라늄을 사용하게 되면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 제라늄 애션쇼일로꼭 입욕을 합니다.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 향기는 톡 쏘면서 확한 느낌이 나죠. 보통 페퍼민트는 제가 중간중간 책을 볼때 또는 이 원고를 쓰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늘 옆에다 둬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딸리고 약간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나면 백회에 찍어서 흡수합니다. 백회 머리 밑에 이렇게 중간에 흡수하면 쫙 흡수되면서 코 안으로 뻥 뚫리면서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페퍼민트 너무 향기를 많이 넣으면 다른 요세 가지의 향기를 가라앉혀요 그래서 향기가 잘 안나고 페퍼민트 향기만 나요 그래서 네 방울만 넣으시면 향기가 딱 좋습니다 네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스틱이에요 어, 스틱 보통 사면 한 10개씩 뭐 20개씩 들어있잖아요 한 통에 근데 이 스틱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통 2, 3일이면 다 증발되고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꽂게 되면은 향기가 잘 증발이 안 돼서 향기가 잘안나아요 얘가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꽂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개 정도 꽂으면 한 15일 정도 또는 많게는 날씨가 좀 추운 날은 30일 정도 그런데 날씨가 덥잖아요. 여름에는 일주일도 채안 가요. 그래서 중간중간 디퓨저는, 디퓨저 베이스는 남아있는데 향기가 안날 때는 여기 있는 에쉬온쉴을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고 향기가 안 나잖아요. 추가로 에쉬온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퓨저 베이스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에 옆에 난로가 있거나 그 방이 너무 뜨거운 곳에 두거나 막 찜질방 같은 데다가 두시게 되면 금방 증발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꽂았을 때 가장 오래 가고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15일 또는 어, 은은하게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나는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도 갑니다. 향기를 빨리 증발시키고 싶을 때는 한 10개 정도 스틱을 꽂으시면 좋고요. 은은하게 오랫동안 은은하게 나기를 원하거나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독서를 하실 때는 두 개만 꽂기를 권장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누르셨어요? 네, 댓글도 달아주세요. 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